저는 내 네, 관리한다. 안녕 동튜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오전 일찍 작은 가구를 하나 사려고 가구 전문 쇼핑 매장을 들렀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1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쭉 달리는데 차로가 갑자기 우측으로 휘어지고 어차피 유턴을 할 것이라 직진을 하려는데 노면 바닥에 노란색의 안전지대 표시가 길게 돼 있어서 갑자기 멈출 수도 없었고 2차로로 변경을 하려다가 하마터면 주행 중인 차와 부딪힐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유턴을 해서 다시 와봤는데요. 이번에는 앞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안전지대 위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통과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이런 곳에 왜 사고를 유발할 것 같은 안전지대 표시를 해놓은 걸까요? 오늘은 이처럼 주행 중 차로에 갑자기 보이는 안전지대 표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TV, 도로 위에 노란색 빗금이 쳐져 있는 안전지대 표시는 주행을 하다 보면 쉽게 볼 수가 있죠. 안전지대란 보행자가 횡단 중 대기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지대이고 도로교통법 제323조에서도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된 구역이라고 나와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지시위반에 해당하고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있지 그런데 뜬금없이 주행 중인 도로에 안전지대 표시가 돼있어서 내가 다시 그곳을 찾아가서 실제 도로의 상황을 촬영을 해왔는데 그날과 동일하게 유턴 하기 위해서 1차로를 쭉 달리다 보면 갑자기 차로가 우측으로 휘어지고 1차로 노면에 노란색의 안전지대 표시가 돼 있고 쭉 진행을 해보니까 다시 1차로는 유턴 전용 차로이고 2차로는 좌회전 차로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곳을 몇 차례 계속 돌아봤는데 일부 차들은 이 지역을 많이 다녔던 차들인 듯 보는 것처럼 안전지대를 그냥 통과해버리더라고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이런 모양으로 도로가 돼 있는 거지 일본의 경우처럼 차로가 변경이 되고 안전지대가 있는 것을 늦게 발견한 차량이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려 할때 2번의 경우처럼 안전지대를 이미 통과한 차량과 유턴을 하기 위해 차로 변경을 하려 할때두 경우 모두 사고 위험이 커질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구간을 테이퍼 구간이라고 하고 여기서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를 의미한다고 돼 있더라고 도로의 진출입로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이 테이퍼라고 볼수 있겠지 그런데 이번 도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운전자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사고 위험도 있는 만큼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직진금지 표시를 노면에 미리 표시를 해두거나 요즘 많이 보급된 노면 색깔 유도선을 이용하면 혼동을 줄이고 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할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닌 곳을 갔다가 아찔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도로의 잘못된 점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오히려 혼선을 주고 사고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주의하시고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관리한다 네, 수고했어 동치뷰